자, 무엇이 궁금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한번 들어보자. 저희가 미남당이라는 드라마 어떻게 될까요? 어, 2022년 어, 미남당 드라마. 아, 아주 대박이 될 거야. 왜냐면 재밌다고 소문이 나있거든요. 뭐, 신영님이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재밌대, 잘될 거야. 인이 과연 어떨까요? 아주 지독하지. 지독해. 인연이 아주 지독하게 박혀있어. 그리고 어, 그 인연을 하나 풀어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렇 되지 않았을까요? 보고 있을 시청자의 운명은? <웃음> 운수대통. 음. 응? 우리 미한당 드라마 보고 있을 시청자 여러분들 문수대통이고 어, 2022년 어, 우리가 중반부터 미한당 드라마가 방영되지만 이 어, 기대해주시는 그 순간부터 마지막 방송 그리고 그 이후까지 2022년 모든 문수대통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작을 한번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어, 제가 음,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박기원문수대통기원 부적을 하나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이 우선, 모두가 사랑을 하면서 살아야하니 사랑을 하라고 사랑부적을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가 사랑하십시오 자 돈도 많이 벌어야지 어 돈도 많이 벌고 너무 힘들었으니까 돈도 많이 벌어야 될거 아니야 음. 돈 많이 벌라고 이거 그 배운 건가요? 어신력님이 이렇게 쓰라고 어자돈 부자 모두 돈 많이 버시고 네. 그다음은 뭐니니 <웃음> 해도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<웃음> 무서운데? <웃음> 아무튼 어, 행복 부자자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고 그리고 어, 사랑 많이 아낌없이 주시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항상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2022년 6월 27일 KBS에 미람당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. 어, 굉장히 재밌는 어, 코믹 수성을 네, 그런 드라마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